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면서 별의별 손님들 다 만나시죠 어떤 손님은 내 비즈니스의 vip 손님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이 되는 손님이 있고 또 어떤 손님은 내 비즈니스 문 밖에 나가면 더 이상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손님이 있고요또 어떤 손님은 물건을 사가지 않고 가더라도 즐거움과 또한 웃음을 띄울 수 있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손님들이 하루에도 한 번씩은 들어오죠. 어떤 손님이냐고요? 어?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다른 집은 싸던데? 이렇게 말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손님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내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연세드신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덤을 주시죠. 내 매장과 내 비즈니스에 와서 비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의 심리 파악을 해야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첫 번째로는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보다 조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서 말하는 비싸요 라는 손님이 있고요또 하나의 스타일은 무조건 던져 놓고 보자 그러면 깎아 주던가 말던가 안 깎아 주면 할수 없고 깎아 주면 고맙지 라고 생각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그러한 손님들의 성향을 얼굴로 보고 말투로 보면 느끼시겠죠. 하지만 내 비즈니스 한달 동안에 내셔야 되는 렌트비, 월세와 또 나가야 되는 인건비, 그 외에 지출비용 익스펜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 매장에 들어온 손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여파로 해서 더 많은 손님을 데리고 올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수단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로 내가 사고는 싶은데 그냥 당장 나가기는 아쉽고 돈은 좀 비싼 생각이 들고 이런 손님한테는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비즈니스에 따라 경우의 수는 다르겠지만 약간은 깎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옳으실 겁니다. 그 깎아주는 퍼센 %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물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약간은 깎아 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손님 고객 확보하시거나 놓치지 않는 데에 분명히 좌우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이 물건을 핸드메이드로 만들었고 우리 집 밖에는 이 물건이 없는데 깎아주면은 내 비즈니스의 명예나 아니면 그 손님이 그렇게 즐겁게 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시는 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덤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덤이란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고르고 싶어 했었던 메인 상품 외에 관계되어 있는 액세서리나 아니면 관계가 없더라도 다른 물건을 여러 개 섞어주시는 게 기분 좋게 손님을 보내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손님들이 외부에 나간 다음에 물건을 만족하게 썼다면 기억 속에서 내가 갔었던 그 매장은 이런 이러한 대우로 내가 솔직하게 비싸요 라고 말했을 때 이런 대우를 하더라 라고 소문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보시지 않는 한 대부분 손님이 요청하시면 적정선에서 좀 깎아 주시거나 비싸요 라는 개념을 다운 시키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손님들이 나중에 더 많은 손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요즘처럼 SNS가 발달을 하고 또 인터넷에 댓글을 많이 달수 있는 세상이 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내 매장과 내 비즈니스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인 경우에 어렵게 여러 발걸음을 하거나 어렵게 운전을 하고 와서 파킹을 하고 나서 매장에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즐거움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툭 던지는 손님이 있습니다. 자, 그런 손님인 경우에는 밑져야 번전이겠죠, 손님 입장에서. 왜? 그 사람은 툭 던졌기 때문에 안 깎아줘도 그만, 깎아줘도 그만. 자, 그런 경우는 좀더 현명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안 깎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비싸지 않습니다. 깎아 드릴 수가 없네요. 몇개 상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마음속으로 너 아니래도 할 때가 많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한 손님인 경우에는 기분 좋게 저희가 이 물건을 만들고 확보하고 판매하기까지는 이만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이 물건을 이 가격에 받는게 최선의, 최선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고자 저희가 노력한 금액입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 기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걸로 끝내시기 보다는 마찬가지로 매장이나 비즈니스 내에서 손님이 와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 개쯤은 사소한 거라도 선물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손님한테 자기가 말한 것도 무한하지 않게 해주시는 방법이고, 내 매장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방법일 겁니다. 분명한 건 사람의 심리는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막론하고 비싸요 깎아주세요 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든지 머릿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인격이 어떻게 보일까 아니면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러한 말을 못하는 거나 안 하는 것 뿐이죠. 10사람 중에서 5사람 이상은 그 말을 하고 싶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마다 다 내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마다 나는 내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싫으면 말어 가. 너 아니래도 팔수 있어? 그리고 너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기분 좋게 팔 의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아저 사람도 그런 심리 속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구나. 또한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의 손님이라면 나도 저런 말한 번쯤은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 사는 어느, 어느 곳이든지 또한 미국이든 여러 나라든 똑같습니다. 상술도 똑같고 비즈니스 관계성도 똑같습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고요? 사람 관계입니다. 기분 좋게. 깎아줄 수 있으면 기분 좋게 깎아주고 못 깎아주시더라도 기분 좋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꼭 성공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